드디어 이게 고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버블 화면에서 이제 스마트 팝업에서 실행시키는 건데 예, 프리코네가 안 됐었는데 드디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프리코네가 드디어 실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이런식으로 이제 다시 근데 문 제는 이제 이렇게 실행 시 켰을 때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이게 비율이 맞았는데 안 맞아서 이게 조금 불편 하긴 한데, 일단은 팝업 화면에서, 다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거를 클릭하면 안 됐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지 일단 한번 보죠 해놓고 이렇게 하면 다시 화면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드디어 되네 이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여기서 눌렀을 때도 안되고 스마트 밥업 화면에서도 안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되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삼성 멤버스에 제가 여기서 문의를 보는게 어 3분 이내에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 3분 이내에 보내드렸고 그렇게 해서 뭐 문의를 보냈더니 팝업 화면이 특정 게임에서 안된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답변은 아직 안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실행이 되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편하게 이렇게 화면을, 분할화면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스마트 팝업 화면에서도 버블을 클릭해서 게임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만족합니다. 일단 게임중에 얘만 프리콘에만 안돼서 이유를 몰랐는데 카카오랑 삼성에서 보냈어도 둘다 모른다고 답변해 왔는데 어제까지 안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해보니까 돼가지고 혹시 이게 운으로 된건가 버그 아닌가 해서 오후에 스태미노를다 쓰고 다시 알림올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다시 틀어봤는데 지금 다시 되는거 보니까 뭔가가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됐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개발자분들이 고쳤거나 둘중 하나겠네요. 일단 돼서 만족!